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자, 리더미가 중간 볼게요 캐릭터 모델 완성도 높은데 반다이다 와노 브룩 펑크 프랑키 징베 타임 스킵 워터볼 총알이다 그레스로자 우솝, 가두솝 그치 가두솝? 당근? 당근은 뭐야? 캐럿! 게이몬는킹에 몬인 것 같고 코알라? 코알라 나온다고? 프린세스 비비 요 와이퍼는 뭐야? 아카이누 겐스위 이거 저거네 역시 요거는 아카이누 원수 아카이누 그리고 바제스 그리고 폭시 폭시 알지 폭시 아, 와이퍼는 하늘 섬든다, 케 와노 프랑키, 이노야라시, 내가 이노야라시랑 내 코마모시 나온다, 했지? 어. 징베 교진 드래곤. 드레... 뭐야? 드래곤? 용카이도. 루피. 가야? 이거 뭐. 드래곤은 뭐야? 이 드래곤 우리가 아는 그 드래곤이야? 드래곤 나오는 거야? 어느정도 예상은 좀 했는데 음. 어느정도 다 예상은 했는데 요거 바제스하고 폭시하고 요거 요거 프랑키 장군하고 이누에라씨랑네코마무시는 내가 예상했었지 그리고 요 징베우야봉도 우리가 예상했었고 그리고 용카이도 우리 예상했었고 그리고 코알라 나 예상 못했고 비비 프린세스 예상 못 했고, 요, 하늘썸 와이퍼도 예상을 못 했지. 그리고 가두속도 사실은 예상을 못 했고. 그리고, 90% 완료된 와노브룩. 와노브룩 애매하지. 펑크 프랑키. 펑크 프랑키가 내가 봤을 때 프랑키 장군이라는 얘기인 것 같아. 큼. 뭐 그런 것 같고. 자, 개발 중인 캐릭터. 자 여러분 개발중인 캐릭터래 오뎅, 드레스 로저 조로, 웨딩 상디 요거까지는 지금 확정이고 로저 나왔죠 그리고 와이퍼, 하늘섬 와이퍼 그리고 징베 징베 오야붕, 와노브룩 그리고 와노초파 나왔죠 키코 카아마츠 나왔죠 V3 BB V3가 뭐야 BB 자꾸 BB 신캐내낼라 그러네 뭐 이런게 되겠네요 지금 안그래도 내가 이 영상 정리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눈여겨볼거는 이제 와이퍼랑 징배오야궁이랑 그 와노 부룩이랑 와노초파는 나왔고 피크카마츠 나왔고 V3 비비 음.. 2년의 비비 2년의 비비 나 진짜 비비 크게 험 띠는데 진짜 나는 비비가 왜사성인지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거든 네뭐 여튼 요런 느낌이 되겠네요 이거 이제 제가 편집해서 올릴 거거든요 오늘 올릴 거야 여러분, 신캐 한번 그거를 참고해서 봐도 좋을 것 같고, 오늘 2시에 내가 봤을 때, 리그 끝나면서 다른 캐릭터가 나올 수도 있어. 여기에 있는 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좀 높다. 나는 이노야라시랑 네코마무시 보고 있기는 한데. 그렇습니다, 여러분.